이번 역은 구리. 구리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경의 중앙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The stop is Guri. Guri. The station number is 807.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the Gyeongui Jungang Line.